인간 중에 하느님하고 제일 친해서 하느님의 뜻을 대변해줄 사람들이 보살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입 닫아버리면 아무도 인류에게 하느님의 소리, 양심의 소리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보살들은 어쩔 수 없이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러다 죽을 것 같은데도 안할수 없어서 하고 그러는 역량 따라, 자기 역량 따라. 무조건 뭐 죽음을 각오하라는 게 아니라. 역량 따라 뭔가 하는 겁니다 안할수 없어서 그 마음이 보살의 마음이에요 저는 이 사회에 있는 양심 세력들한테 날개를 달아드리려고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힘을 키우시라고 도와드리려고 왜 어딘가에서 소수실 테니까 어딘가에서 소수실 테니까 힘을 가지시라고 응원하려고 이 강의를 하고 있고 이 강의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우리 함께 연대하자고 혼자는 약하니까 연대하자고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일 때는 우리도요 소시오패스 같아요근데 일반 소시오패스랑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좀 마비돼 있어야 돼요. 그러고도 멀리 가야 돼요. 여러분도 소시오패스 되기도 리 쉬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좀더 갈라다 보면 여러분 양심이 찔려서 못 가요. 그 정도가 일반인입니다. 그러니까 또 기회만 되면 또 욕심 따라 갔다가 소시오패스짓했다가 아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반성하고 있고 찌그러져 있고 왔다갔다 하고 있는 게 일반 중생이고 쭉 달려가면 소시오패스고 양심적으로 쭉 달려가면 보살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하게 그그 그 애매하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보살도를 닦으세요. 그쵸? 예 연대해야 됩니다. 보살 연대 보살 클럽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홍익각당을 중심으로 보살들 각 종교의 보살들 다 이리 오셔서 연대합시다 같이 놉시다. 같이 도가리 까고 놉시다. 각 종교의 성직자분들, 신자분들 다 오세요. 저는 그, 그, 그 모든 종교를 제 종교처럼 생각합니다. 제가 비판해도 내 종교라고 생각하고 비판하지 남의 종교 죽어라 하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저희 모토죠. 비양심 소시오패스 아웃. 비양심 소시오패스들이 서식하기 소식, 힘든 환경, 양심 생태계를 만들자, 홍익 생태계를 만들자. 이게... 저희 주장이고 1만 2천 양심 제다이 만들어서 꼭 양심 생태계 구축하고 싶습니다. 저희, 저희 후대는 반드시 양심 생태계에서 태어나서 살다 갈수 있는 꼭 그런 정토, 지상정토, 지상천국 만들고 싶습니다.